저희 그 유승룡 씨가 여기서 아마 배우시는 것 같아요. 유승룡 씨 이렇게 사진들이 많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유승룡 씨 틴티지한 이런 소품들도 있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타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 유승룡씨가 여기서 아마 배우시는 것 같아요 유승룡씨 사진들이 많고 보시면 이런식으로 유승룡씨 이렇게 있고 아요 책상 너무 이쁘네 이 책상 이쁘죠? 갖고 싶네요 이거 곳곳에 유승룡씨의 이렇게 사진들이 있고 나이키박스 오 귀여워요 이뻐요 플레이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제가 태국에서 온지 지금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이런 우드 도마랑 플레이트가 눈에 들어오는데 사실 어, 가격은 좀 차이가 있죠 요 스폰도 제가 샀던 건데 냉장고로 이렇게 빈티지하게 코파콜라로 2층으로 올라오는 이제 계단 중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오면 이렇게 2층 브라스 카페가 이렇게 되어 있고 2층으로는 공방 네, 이렇게 클래스가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도 배우실 수 있어요. 이또 가격이 상당히 착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3,000원. 아니 뭐 라떼나 그외 종류는 4,500원.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파킹과 레몬에이다 이거 엄마를 여기 앉아서 이거 안에 채워넣는거요 이거 하여이아 필통을 줄거 이거 필통할래. 필통 만들어볼래. 이 와보세요. 이기 하나 여기 여기 뭐 치, 여기 같이 아, 그러니까 거예요? 이렇게 어. 샌딩하고 오일 발라서. 아, 아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집에 가셔서 물 깎아. 아, 그나 필통이 좋아필통이 할래. 핏통할래. 이거? 아 이게 더 좋아? 맞아 이걸 꽃이 잘 줬어 그 이거 네. 아까 자기는 봤어 통까지직 하나 더 줬어 콜라봐 아, 아, 고맙습니다 아, 너땡 잡았다 이 그래 너땡 잡았다 저는 거 줄까 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어, 어? 그게 더 좋아? 그래 너한거해 이거는 가방에 넣으면 안되고 책상 위에다 네네네 하이파이브 파이브하이파이더 세게 쳐야지 두개 넣어 오오 3, 2층 올라오셔서 우측 현에는 이렇게 원데이클래스 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컵받침, 뭐 카빙 접시 필통 이렇게 여러가지 다 하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뭐꽤 넓은 공간에 이렇게 음, 원데이클래스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어, 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 여기 이렇게 연예인분들, 개그맨, 뭐 오정태님, 뭐 유승, 어, 유승씨,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이병진씨도 이렇게 와서 배우고 가시네요. 어. 저도 카빙에 관심이 있어서, 이거 유승용 씨가 배운다는 얘기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일단, 맛볼로 만